붓에 연두색 물감과 물을 충분히 묻힌 후에 점을 찍어주세요. 양옆으로 점점 퍼져나가도록 계속 점을 찍어서 점점 연해지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녹색으로 안개꽃 아랫부분에 점을 찍어주세요. 물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점을 찍으면 색이 번지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안개꽃 주변에도 흩날리는 느낌으로 점을 찍어주세요.